계룡산은 여신이 관장하는 산이다. 계룡산의 주산도 옥녀봉, 즉 여성이다. 할머니 산신령이 옥녀봉에 앉은 채 왼쪽으로는 무신을 상징하는 장군봉, 오른쪽으로는 문신을 상징하는 문필봉을 거느리고 있다. 유성 후암선언은 계룡산에 여성의 생식기 모양인 Y자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 아래 명당터에 위치해 있다. 내가 이 터와 처음 인연을 맺은 날은 1993년 11월 11일이었다. 당시에는 날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11월 11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이곳이 소수의 후암 회원들이 가족처럼, 친구처럼, 애인처럼 편하게 모여 명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했다. 유성후암선원법회는 처음 적은 수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수백 명을 넘어 넓은 선원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말았다. 아내는 가끔 내 주민번호 때문이라며 농담을 한다. 내 주민번호 앞자리가 470407이기 때문이다. 4 더하기 7은 11 공사 더하기 공칠도 11로 11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 1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인데 11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11, 11은 사람이 빼곡하게 서 있는 모습이니 선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11이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 한 사람을 의미하는 1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바로 1 1이다 2가 아닌 11이라서 더 좋다. 사람은 둘이 되어도 완전히 합쳐지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보다 11이 사람에게는 더 맞는 표현 같다. 문득 유성 후암 선언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종종 후암 회원들과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다. 2012년 템플스테이 때는 B교수의 강연으로 후암 선언을 지켜주시는 본주님의 정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후암 선언에 모신 계룡산 여산신님은 공교롭게도 나의 외할머니와 생년월일이 같으시다. 본주님이 화천하신 후 유택은 모악산 계룡봉에 자리 잡으셨다. 그런데 내 선고의 유택도 모악산 옥녀봉이고 유성 후암선원은 계룡산 옥녀봉에 위치해 있다. 1953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어떤 할머님을 뵈러간 적이 있었다. 그 할머님이 바로 당대 최고의 영능력자 인정상관이셨다. 인정상관 할머님은 어린 날을 보고 힘자랑, 도자랑은 하지 마라. 고 머리를 싸드무시고는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만약 네가 앞으로 큰 중병에 걸리면 광록산에 가서 3년간 수행을 하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대학교에 입학한 뒤 학교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폐결행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시안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투병을 하던 나는 문득 황록산에서 3년을 수행하라는 인정상관 할머님의 말씀이 떠올라 대한민국 지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황록사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와 기차를 타고 종착역인 부산에 내렸다 깜깜한 밤 부산역에 내린 나는 잠을 청할 곳을 찾다가 여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목욕탕에서 개운하게 씻은 뒤 쪽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목욕탕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황. 깜짝 놀라 다시 확인하니 들림없는 황록탕이었다. 인정상관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황록사는 바로 황록탕이었던 것이다. 그날로 황록탕의 목욕탕 때미리로 취직했다. 1971년 10월 13일이었다. 그날은 내게 제2의 생일이었다. 꺼져가는 생명을 황록탕에서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목욕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때밀이로 일한 뒤 시장에서 먹는 돼지국밥은 보약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육군 중이었던 학교 동기가 우연히 목욕탕에 왔다 나를 발견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바람에 1년 6개월 만에 황록탕 생활을 접어야 했다. 내가 목욕탕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황록탕을 찾아온 어머니는 황록탕 사장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 알고 보니 그분은 어머니의 K사범학교 후배였고 사장님의 남편은 음악가윤이상 씨와 둘도 없는 친구로 6.25 때 총살을 당한 피 씨였다. 어머니와 사장님은 오랜만에 만나 한 많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밤새 부둥켜 안고 우셨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유성 후암선원의 템플스테이 풍경이 아련하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아름다운 스톤골길로 계룡산을 등반하고 난뒤 후암선원으로 돌아와 회원들과 캔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그 때가 그리워진다.